그냥. 아, 이거, 이게 나눠지는 거네. 심하고, 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그, 이런 지지가 이용 가능하니까, 이용 한 네. 가능한다는 것을 암의알에 알매, 의해서 네. 그들은 이렇게 컴포트이 이용하니까 편안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컴포트라 했는데, But, 네. 그, 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거 네. 아는 네. 거지, 그래 Let's 네. 덜 철학적인 사람 지지들 철학적인 지지는 의미한다. 동격, 뭐, 그냥 동, 똑같은 거. Message. 네. Pay little attention to the needs and feelings of the recipients, but are strongly related needs of put their f e a l c l o t s I like to look to leave both parties. m o m e m o m a m o a m a k a y to pay little attention to the needs and the feelings of the small s m i l l small small small b n t s t o n g l y to the needs of the giver to the needs of the giver to put their v i e w across t put h e i r l l a c o s t h e p e o p o e 필요, 필요에 강하게 연관된 그런 지불은 I likely to leave both parties 이러한 상황, 농담?